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털보이사입니다 오늘은 목디스크와 허리디스크의 증상에 대해서 자세하고 시원하게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그 정도는 누구나 알고 있는 건데 괜히 바람 잡는 거 아니냐고요 정직한 털보이사가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디스크 증상 이게 생각보다 어렵고 복잡합니다 전문가들도 다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오늘 하는 이 내용보다 더 자세하고 빠짐없는 증상에 관한 설명은 털보이사 외에는 어떤 곳에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목 아프고 팔절인 것, 허리 아프고 다리절인 것 같은 증상들이 목 디스크 또는 허리 디스크의 증상이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참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디스크 증상 중에 아주 일부의 증상이기도 하죠. 이외에도 많은 증상들이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경험한 환자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47세 여자 환자인데 아무 이유 없이 목이 아프고 우측 등이 결리면서 우측 팔저림이 위팔부터 바깥쪽 팔꿈치를 타고 이렇게 손등으로 내려오는 증상이 있었습니다 이런 증상이 전형적인 목디스크의 증상입니다 많은 수의 환자가 지금과 같은 증상을 보이죠. 이세 가지 증상 중에 하나만 나타나는 경우도 비교적 흔한 경우에 속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환자는 MRI상에서 우측 67번 목디스크 탈출증으로 밝혀졌습니다. 다른 분은 60대 남자분이었는데요. 이 분은 왼쪽 앞가슴만 아팠던 분입니다. 왼쪽 앞가슴 통증은 심장 질환을 의심하게 하죠. 그래서 이분은 심장에 이상이 있나 해서 무려 몇년 동안 병원과 의원, 대학병원을 다 가봤다고 합니다. 심장 관련 검사를 똑같은 것을 여러 차례 받고 나서 이상이 없다는 판정을 그때마다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고도 이 증상이 계속되어서 저한테 왔었죠. 여기 온 이유는 아가슴 아픈 증상을 신경외과에서는 진료하지 않는다는 것은 알지만 원장 선생님이 하도 용하다는 얘기를 듣고 혹시 여기 오면 진단을 알수 있지 않을까 해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왔다고 했습니다. 진찰을 해보니까 이분의 증상은 목디스크 증상이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심한 목디스크였죠.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목통증이나 팔저림은 있긴 있는데 되게 미미하고 앞가슴에 심한 통증만 두드러지게 나타나서 가는 곳마다 심장질환을 의심하고 검사를 했던 것입니다 목디스크라고 환자에게 말했을 때 환자는 많은 병원을 다녔어도 그런 진단은 처음 들어봤다고 했습니다 목디스크가 너무 심해서 곧 수술을 했고 환자는 씻은 듯이 증상이 없어져서 3일 만에 퇴원했습니다 이 환자는 증상이 이상하기도 했지만 드문 케이스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35세 남자 환자가 아침에 밥을 잘 먹고 일어나다가 갑자기 허리 통증이 심하게 발생해서 그대로 고꾸러졌고 움직일 수가 없어서 119에 실려서 병원에 왔습니다 이 정도의 통증이면 수술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의외로 MRI상 디스크가 살짝 찢어져 있기만 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분도 그랬죠 그래서 주사치료하고 2-3일 있다가 퇴원했습니다 디스크 증상 분석을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증상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상의 종류는 크게 통증과 마비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통증은 주로 아프거나 저린 것이죠 쿡쿡 찔리거나 짓누르는 느낌이 나거나 잘라지는 것 같거나 실인 느낌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마비는 디스크에 의해서 신경이 눌려져서 신경의 기능이 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운동신경마비와 감각신경마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운동신경마비는 팔이나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이고 감각신경마비는 감각이 없는 것입니다 통증과 마비 증상은 동시에 혹은 따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허리만 아픈 경우 다리만 절인 경우, 힘만 빠지는 경우, 감각만 없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마비 증상은 근육의 마비뿐 아니라 우리의 장기를 관할하는 신경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비가 생기거나 소변을 못볼 수가 있고 반대로 변실금, 요실금이 올 수도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증상의 강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다양한 증상들이 강도가 다 다릅니다 통증이나 이상 증상의 강도가 1부터 10까지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떤 분은 내가 디스크가 있었는데 웬만하면 참지 뭐 그걸 못 참고 병원을 가냐 아니면 그걸 못 참고 수술을 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런 분은 본인이 겪은 통증이 심하지 않아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 세상의 모든 현상도 그렇지만 병도 본인이 알아본 것이 다가 아닙니다. 관절염도 똑같은 관절염이 아니고 통풍도 똑같은 통풍이 아닙니다. 심한 분들은 아무리 진통제와 스테로이드를 때려 부어도 붓기가 가라앉지 않고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웬만큼 아프면 참으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죠. 이게 참을 수 없는 통증인 경우가 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통증이 1부터 10일 때 통증이 9나 10이면 도저히 참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너무 아픈데 진통제를 맞고 마약도 맞고 신경치료까지 해도 통증이 전혀 가라앉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정확히 판단해서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라면 빨리 수술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척추가 아프면 참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실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90세 할머니가 계셨는데 자제분들은 미국과 수도권에 살고 제주도에서 혼자 사셨다고 합니다 걷는 것도 문제없고 생활을 잘 하시다가 갑자기 허리 통증이 너무 심하게 오고 다리 힘이 빠져서 걸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제주도에 있는 병원에 갔더니 디스크가 터졌는데 나이가 많아서 수술을 못 한다고 먹는 양만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술을 포기했는데 혼자 계시는데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요양병원으로 모셨는데 우리 병원 근처였습니다. 누워서 꼼짝을 못하고 다리 힘도 빠지고 소변도 잘못 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양병원에 누워 있으려고 해도 통증이 너무 심해서 가만히 누워 있을 수도 없어서 우리 병원에 모셔왔고 검사를 다시 해보니 디스크가 너무 심하게 급성으로 터져서 신경을 아주 많이 누르고 있었습니다 이때가 이미 못 걸은지 2-3주 지난 시점이었죠 저는 환자분이 나이가 많으셔서 수술을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신경이 너무 심하게 눌려서 결국은 아무리 독한 약을 써도 통증을 견디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하였고 이런 경우에는 위험하더라도 수술을 받는 것이 낫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상대로 나이가 90인데 이제는 그냥 그렇게 살다가 돌아가실 분을 수술을 하라고 했다는 얘기를 하기도 하고 특히 미국에 있는 자제분들이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술하지 않고 요양병원에 다시 모셔봤습니다. 그런데 두달 후에 환자를 모시고 보호자가 다시 왔습니다. 두달 동안 지켜보았는데 고통이 너무 심해서 지켜볼 수가 없다. 연세가 많으신 것은 알지만 참는다고 참아지거나 시간이 지난다고 좋아지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직접 보니까 그렇다. 그래서 형제들끼리 상의를 다 했는데 이럴 바에는 수술하는 게 낫겠다고 해서 수술하려고 왔습니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할머니는 2일 로부터 걷기 시작해서 일주일 후 걸어서 퇴원하셨습니다. 이 경우를 보더라도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통증은 참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분의 만 나이가 90이었는데 호적에 늦게 올렸다고 하니 우리 나이로는 약 95세였습니다 95세의 나이에도 통증은 참기가 정말 힘들었던 것이죠 이렇게 증상의 강도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병은 단순히 병명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같은 병명이라도 경증인 경우와 중증인 경우가 경과도 많이 다르고 지금 직면에 있는 위험성도 다르고 치료가 일단 아예 다릅니다. 환자의 개별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세 번째는 증상의 위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 디스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이 아프고 등이 결리면서 팔이 저린 증상이 가장 흔한 표준 증상이죠. 하지만 목디스크는 목의 위쪽과 아래쪽으로 통증이 뻗치고 멀리는 손끝 다리끝까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즉 목디스크의 증상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현상을 증상으로 나타내 보면 통증이 상당히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목디스크는 목통증 두통, 얼굴의 감각 이상, 목과 어깨 사이 통증, 어깨 통증, 어깨 마비, 위팔의 통증, 팔꿈치의 통증, 팔의 통증이나 저림, 손의 저림, 팔의 무감각, 팔의 힘 빠짐, 등이나 어깨의 담결림, 등의 통증, 앞가슴에 뻐근한 통증, 다리가 제멋대로 움직이거나 헛다리가 짚이는 증상, 전신마비 증상, 가슴 아랫부분의 감각 저하, 몸의 감각 이상, 몸통에 찌릿찌릿한 증상 등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정말 다양하죠? 매일매일 척추를 보고 목디스크 환자에게 매일 신경치료를 하고 목디스크 중에서도 아주 어려운 수술까지 다 가능한 저로서도 정확한 진단은 정말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래도 정말 중요한 것이 정확한 진단이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든 정확한 진단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허리디스크에 대해서 말해볼까요 허리디스크의 대표적인 증상은 허리가 아프면서 다리가 저린 것입니다 물론 이둘 중에 하나만 있는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인 양상으로 말씀드리면 허리디스크는 허리 통증이나 고관절 앞쪽의 통증 고관절 뒤쪽의 통증, 아랫배의 통증, 허벅지 앞쪽 통증, 허벅지 뒤쪽 통증, 허벅지 옆쪽의 통증, 무릎 앞쪽의 통증, 무릎 뒤쪽의 통증, 정강이 앞쪽, 종아리 옆 뒤의 통증, 발등의 통증, 발 옆의 통증, 발바닥의 통증 등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 발가락의 통증도 있네요. 나열해 보면, 굉장히 복잡한 양상입니다. 그래도 허리는 허리 아래의 문제이니까 왠지 목디스크의 간별보다는 조금 쉬워 보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은 목디스크와 허리디스크의 원인을 정말 유례없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너무 증상이 많아서 알기 어렵고 간별하기 어렵다고요? 네 맞습니다. 원래 디스크 증상은 쉽지가 않고 간별하기가 어려운 것이 맞습니다.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지만 정확한 진단을 하기가 매우 어려운 분야입니다. 그럼 이런 디스크는 왜 걸릴까요? 디스크는 원인을 잘 모릅니다. 대부분이 이유 없이 찾아오는 병입니다. 여러분이 한순간 뭘 잘못했거나 몸을 잘못해서 걸린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드린 디스크 증상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것은 디스크이고 어떤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말은 틀렸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웬만한 것은 다 디스크의 증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가진단으로 병을 간별하지 마시고 꼼꼼하게 봐준다고 소문난 척추의사를 수소문해서 정확히 진료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털보의사였습니다.